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에칠 뻔했는데 내가 막 뛰어들어서 어떤 드라마 보는 것처럼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확 밀쳐버리고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의인의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목숨을 버리고 의인의 칭호를 받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적인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 중에는 헬라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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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비잔틴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인 터키는 거의 뭐 말로 들어보면 99% 또는 95% 이상이 이슬람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실제 그 터키는 사도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 소아시아를 전도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유한계수력에 나오죠. 그 소아시아를 전도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터키예요. 사도바울에 의해서 그 터키 지역이 거의 복음화가 됐는데 결국은 수백 년 후에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그 기독교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고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은 그들의 최고의 선지자가 마오메시라고 믿죠.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진정한 계시는 마오메시에게서 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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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과 유대교는 다 조상을 누구로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어요. 한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일이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았죠. 물론 나중에 또 아들을 더 낳았지만 그의 여종 애국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았고 그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사라를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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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구원의 언약이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약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신앙의 노선을 따릅니다. 이 신앙의 기조를 따른다. 그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니라 하였더라. 바울이 이렇게 천명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믿음의 사조를 따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헬라인들은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를 추종하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와 호 하나님과 모세율법을 믿고 유대 랍비들이 만든 탈무드를 실천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매우 유력하게 소문이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굉장한 계적과 능력과 더구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는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기 때문에 멀리 헬라에서 온 이방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죠 당연히 아마도 개종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정말 모세율법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며 메시아입니까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들이 지역적으로 친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헬라인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을 보면 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 만나서 고향을 묻기도 하는데 만약에 고향이 같으면은 어, 고향이 갔네요 하면서 반가워하고 또 고향에 관한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 사는 이 헬라인이 빌립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빌립은 또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또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내가 한번 그들을 만나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을 회복할 엘리아나 모세와 같은 존재인지를 그 헬라인들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곧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이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혔고 특히 세례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수차례 말씀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불로 태워버리고 로마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보라. 구원자 역할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다니지 말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데 한 몫을 감당해라.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로마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 종로를 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속죄진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와도다 이제는 실제로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몸소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비로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올수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보여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와의 호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유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죽는다는 그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강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물론 그러한 일들도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깊이 의미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한다는 세례의한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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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생명을 구하고 물가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일도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이다. 25절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기 생명은 육체의 욕망과 탐욕을 말하는데 내 육체의 욕망과 탐욕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사람은 진짜 생명인 하늘의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명, 즉 육체의 소욕과 죄의 욕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마월도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 아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 소욕은 죄와 타락이고 성령의 소욕은 거룩한 삶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마을이 말씀하고 있어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성공하면 은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야망과 욕망을 이루면 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신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신호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출세나 성공 혹은 인기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주 세속적으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인기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곤두박질 치고 시궁창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고 사탄적인 사고방식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진리와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귀여김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사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면서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를 사랑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과 죄의 갈망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실상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괴롭다. 내가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괴롭다. 괴롭다는 말은 마치 바다의 격한 파도가 막 울렁이고 갈릴리 호수가 강한 돌풍에 소용돌이를 치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파도처럼 소용돌이처럼 격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두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충고를 많이 보여주었어도 믿지 못하는 유대무리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그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인 자신을 흉악범으로 십자가 형편에 넘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분인하고 너무나 마음이 격해졌다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해서 격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행위는 결국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저렇게 사람들 배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같이 동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것이 막 마음이 격분하고 막 소용들이 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당시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므로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처절한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천사라면 뭐 무서울 게 없죠. 지뭐 천사를 갖다가 못질한다고 아픕니까? 천사를 때린다고 아픕니까? 피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도 있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인들의 죄악을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검열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나를 고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면하게라고 하는 말은 피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간구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제물로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만민의 구주로 세우실 것을 믿으셨지만 왜이 기도를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 듣는 앞에서 보란듯이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이 기도는 혼자 하셔도 되는데 개세마리 동산에서 혼자 피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 기도를 실제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또는 영광을 받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와 오는 이에 대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로부터 우레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촌둥이쳤다. 천사가 말을 했다고도 하면서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과 기적과 역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어떤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자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남기신 말씀과 행위 그리고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증거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심판, 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악한 자들을,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미 세상의 마귀 권세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장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포화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따르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장 중차대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